반갑습니다. 잠재식 트레이너 김세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진짜 내려놓음, 진짜 허용하는 것, 그리고 진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려놓음, 비우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어? 갑자기 왜 감사하죠? 진짜 비우고 진짜 내려놓고 허용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곧 감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얘기한다는 라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진정한 진짜 내려놓음을 얘기하려면 이 감사와 사랑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거요 이 사례를 통해서 나의 진짜 이 내려놓음의 단계, 어, 비우기의 단계, 그리고 감사함의 단계 감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감사 일기쓸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감사하기와 어, 이 내려놓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목소리>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번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게시판에 글을 한번 봤어요 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막 광고가 나와 가지고 막 짜증난다 아 광고 왜 나오는 거야 네. 아 그렇다고 유튜브 프리미엄 이라든지 뭐 결제하고 보려니까 그런데 돈을 왜 써? 그래도 돈을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광고가 나올 때 어떠셨어요? 와, 이게 왜 나와? 짜증났나요? 그렇다고 유료 뭐 끊기에는 내가 그걸 왜 써? 돈 아까워. 이쪽이었나요? 아니면 광고가 나오면은 후, 어, 너무 감사해요. 광고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광고를 볼수 있다는 게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혜택을 입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양극단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가 나오면은 짜증나! 왜 나와?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논리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동영상을 막 올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유튜브를 무료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은 운영비용이 들어가겠죠.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운영비용, 그 동영상 서버비용, 그 비용이 최소 수백억 이상이 될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거는 내가 내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들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은 동영상을 왜 이렇게 열심히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도 안 주는데 <웃음> 뭐 열심히 찍어가지고 막 영상을 올려요. 막왜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구조를 한번 볼게요. 유튜브가 지금 구글에 있잖아요. 구글이라고 이걸 해 볼게요. 구글. 구글이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이제 내가 이렇게 공짜로 보고 있고 광고를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유튜브 구글에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시청자가 보고 있고 그거를 올리는 사람이 있겠죠. 네 크리에이터들이 있겠죠. 근데이 서버 비용 같은 나는 안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또 들어가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우리 경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면 광고주예요. 광고주. 광고주가 어, 광고를 의뢰를 하죠. 그러면 유튜브는 그 광고를 돌려요. 그 광고를 어디다가 돌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던 유튜브에 돌리는 거죠. 그러면 광고를 돌리는 대가로 이 광고주들은 광고 비용을 구글에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 지불한 비용으로 서버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유튜브는 그 광고 비용을 받아서 크리에이터들한테 배분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운영 비용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유튜브가 봉사 단체가 아니잖아요. 영 비영리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그 서버 비용이 수백만 원씩 어, 수백억씩 나오고 있는데 그걸 땅파서 충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유튜브가 아무런 수익이 없다면 유튜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광고를 한두 편만 봐주면 정말 양질의 그런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방송과 같은 양질의 방송들을 보게 되는데 <웃음> 광고가 없어지면. 구글 구글이란 내가 봉사 단체가 아니니까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게 되겠죠.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터들은 대분을 하고. 그럼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 볼까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광고 수익 때문에 유튜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광고를 붙여가지고 광고를 얻으려고 수입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광고가 없어요. 그럼 크리에이터들이 양질의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릴 이유가 없겠죠. 유튜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버는데 유튜브를 누가 합니까? 그럼 동영상도 안 올라와. 구글은 유튜브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요. 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영상을 볼 수가 있나요? 영상을 보려면 볼수 있어요. 내가 서버 비용을 내면 돼요. 수백억. 그리고 <웃음> 크리에이터들한테 광고 수익을 내가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백억, 수천억. 그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볼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광고라는 중간의 매개체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려놓아 있는 상태고 허용하고 있는 상태고 감사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논리구조도 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의식의 상태로, 의식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때 이런 거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광고 나오는 거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진짜 뜻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광고가 나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 우리는 누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광고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광고는 사랑 못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내가 진짜 내려놓고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광고가 나오게 될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진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감사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렸어요 의식의 성장의 정도 깨달음의 정도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계속 리뉴얼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서 또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